이거 봐봐. 진짜 크지 않나요? 네. 낮에는 충전되고 밤이 되면 켜지고 낮에 충전되고 밤이 되면 켜지고 와이 진짜 편해. 오. 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 디홍입니다제 뒤에 조명 보이시나요? 저희가 육각 LED 조명을 출시했는데요. 딱한대 팔렸습니다. 저도 그럴줄 알았습니다 신기하지만 쓸모없는 걸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육각 LED와 함께 낮에 저절로 충전되고 밤이 되면 켜지는 정원용 태양광 조명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기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렇게 정원의 말뚝 꼽아주고요 전구는 아무데나 걸어주시면 됩니다 나쁘진 않은데 무언가 살짝 부족했어요 이렇게 작은 0.5와트 태양광 패널이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2와트 정도입니다 이 전구는 해가 지면 불이 켜져요 근데 9시 전에 불이 꺼집니다 좀 부족하죠? 전구의 밝기가 좀더 밝아질 수는 없을까? 밤새는 아니더라도 밤 12시까지 전구를 켤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밝히는 조명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태양광 가로등이에요. 태양광 가로등에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이런 장식 조명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더 밝게, 더 오래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터리가 내장된 가로등용 태양광 패널을 이 전구와 조합해봤습니다. 짜잔, 멋지지 않나요? 12배 큰 6와트짜리 태양광 패널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 2배 이상이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C타입 충전 포트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전기가 넉넉해졌기 때문에 밝은 LED 필라멘트 전구로 바꿨습니다 장식이 아니라 실제 조명 역할도 할수 있는 전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어... 음 <shriek> 이 태양광 조명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패널이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요. 네이버 쇼핑 검색해보니까 그래도 최저가 던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런 조명을 사용하다 보면 전구가 하나씩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구도 다섯 개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구 얼마나 한다고? 이 조명은 전원주택이나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명을 텐트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오버인가? 그리고 USB 포트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때도 좋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오늘 파티... 소개할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파티오 전기달로입니다 파티오가 무슨 뜻이에요? 전 카파에 밖에 몰라서요 파티라는 뜻인가? 어쨌든 <웃음>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창고용 할인마트 있죠? 네. 거기에 있는 제품과 동일해요. 여기 광명역에 있는 거, 가봤어요? 네, 두 번. 거기? 거기 한 20만원 하는 것 같은데. 음. 그, 이 제품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는 현지 공장과 직거래를 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보다 아마 3, 4만원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와우! 정원용 조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품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걸요? 왜 웃어? <웃음> 사용할 수 있지 쇼파 옆에 딱 놓고 딱 앉아가지고 틀면 몸이 녹아내릴 걸 <웃음> 한번 펴 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마트에서 다 보셨죠? 탄소 전열선이라고 하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3단 700, 1400, 2100W 까지 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우, 따뜻한데. 높이는 160에서 2m 10cm 까지 조절이 되고요. 부술비 용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막 푹푹는 안되겠죠옆으 내리는 비. 제품이 쓰러지면 꺼지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볼까요? 쓰러뜨려. 꺼졌습니다. 으. 다시 켜졌고요. 간혹 3,000 와트짜리 전열기를 찾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열기는 2,000 와트가 안전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3,000 와트짜리를 써도 돼요. 왜냐? 커피 내릴 때 잠깐씩 3,000 와트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열기는 밤새 틀어놓을 수도 있는 장치예요. 겨울에 가정용 전기는 하나의 배선이 3,200 와트를 견딜 수 있습니다. 3,000 와트는 여러분 집에 배선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2000W가 좋아요. 오늘은 전원주택이나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필요한 조명과 난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육각조명도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다양한 조명과 정원용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홈 오토메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IoT 제품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드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따뜻한데 나 이거 집에 소파 옆에 한번 해봐야겠다 더워요 더워. <웃음>